안녕하세요. 까디비의 디브입니다. 오늘은 종합비즈니스포럼 2020의 기프트박스를 언박싱 해볼 거예요. 한번 언박싱 시작해볼까요? 이야. 이게 뭘까요? 슐라우텔 페스츄리 부티크의 베이커리 박스네요. 고급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쿠키와 다쿠아즈들이 한가득 정말 풍성하죠? 이야. 정말 맛있겠다! 또 뭐가 있,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동화비즈니스포럼 프로그램북이 들어있네요. 이 고급스러운 디자인 안에는 동화비즈니스포럼 2 0 2 0의 해외 연사들의 발표자료까지 담겨있네요. 이야.. 이거 정말 고급 정보 아닌가요? 저도 개인 소장하고 싶은데요? 음.. 기초강연확신을 약속하는 드려움 없는 조직! 음.. 에이미 에드먼즈! 음.. 확신을 약속하는 드려움 없는 조직! 뒷내용이 궁금한가요? 뒷내용이 궁금하면 동화비즈니스포럼 2020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DBR 2021년 캘린더가 들어있어요. 한번 볼까요? 계절감이 담긴 예쁜 일러스트와 인 b 기자들이 엄선한 오직 DBR 매거진에서만 볼수 있는 핵심 문장들도 같이 볼수 있는 캘린더네요. 이야 정말 갖고 싶은걸 와 동아일보 100주년이 새겨진 연필! 이야! 정말 갖고 싶은걸? 아니 이게 뭐죠? DBR 최신호와 HBR 최신호까지! 올해 10주년을 맞아 국내 최대 비즈니스 전문 포럼 동아 비즈니스 포럼 많이 기대해주세요!